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의 콩콩 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리플의 목표값 리플의 최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값 어, 일목균형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이 어, 목표값을 구하는 그 기술 분석 이론은 이더리움 분석 이더리움 480만원 어, 목표값 분석을 했던 영상 제가 따로 링크를 여기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요 어, 위쪽에 보시면은 영상 링크 보일 겁니다. 그쪽 보셔가지고 어, 그 기술 기술 분석 이론 어, 수준론이라고 하거든요. 일목균형표의 수준론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거기에서 이해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리플 어, 수준론을 통한 리플의 목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그 수준론을 분석하기 앞서서 한번 어, 파동의 기본치를 한번 살펴봐야 겠죠 일단은 일목균형표를 살짝, 끌, 살짝 끌게요 파동을 조금 잘 보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를 살짝 껐습니다 여기 현재 시작 파동의 시작점을 a 어, 그 다음 b 현재 눌림목 지점을 c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기, 떨어지게 되면 이 목표가 선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 c 지점 약200 300원 이네요 300원 부근의 가격은 지킨다는 과정 하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다음에 목표가를 분석을 하게, 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점을 c 지점눌림 목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목표가를 형성할 것인가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자체가 이렇게 어, 상승 조정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M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어, 최초 하나의 파동, 하나의 상승, 하나의 하락 또는 이러한 한 가지 파동을 그리는 걸 I 파, 그 다음 상승 상승, 조정, 그 다음, 하락, 반등. 요거를 V파. V파.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냥 알파벳 모양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조정, 요 V파에서 다시 한번 간다. 요거는 I, v 해서 M파동입니다. M파동. M파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목표가 선정하는 기준은 하모닉 패턴에서의 A, B, C, D 패턴과 상당히 조금 일치를 한다고 했는데 하모닉 패턴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음, 하모닉 패턴보다는 허용하는 범위가 조금은 넓다. 이렇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BCD 점에 대해서 목표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의 길이, 이 e 파동, AB 파동이 C 지점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N파동이죠. N파동. ABCD 패턴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모닉 패턴에서. 어, 이렇게 이어지는 N파동에서, 요 파동과 요 파동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은, N파. 그래서, 수준론의 n값과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n값은 약 4,400원, 4,45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요, A에서 B까지의 값, A에서 B까지의 값이, 이제 똑같이 B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파동하는 파동이 있는데, 이 길이만큼, 요 B파동에서, B파동에서 이어지는 거예요이 길이만큼.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값이라고 어, 했어요 이값 이값 그러니까 어, 눌림목에서부터 시작하면 n값이고 여기 고점에서부터 다시 재차 상승하면은 이제 이값이 되는 겁니다 이값 E값. 그래서 이값은 최대 8467원이 되네요 8467원 자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대 목표값은 최대 목표값은 8467원이다 8,467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 값은, 어, 절반 정도네요. 4,455원이다. 그 다음 목표 값은, 이제, 뭐, V 값, V 값이 있는데, V 값은, V 값은, 이, B에서 C까지 내려오는 조정파 있잖아요. 조정파의 길이가 다시 B에서 그만큼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어, A에서 C까지 내려오는 그 되돌림 자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E값이랑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만큼 길이 자체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B까지 이어지는 게 결국에는 N파동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N값이랑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V값이 이미 없고요 NT값은 n t 값은, NT 값은 요 A에서 C까지의 길이만큼 그 길이가 C에서 이어지,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로, 로그 차트여서 로그 스케일이어서 이 길이가 이미 충족이 어, 되었어요 그래서 NT값은 굳이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차례대로, 어, 예상해 볼수 있는 저항 지점들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465원, 668원, 965원, 1227원. 어, 지금 가장 크게, 어, 가장 크게 저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자리는 저는 668원으로 봅니다. 660, 670, 670, 670원으로 보죠 670원이 가장 강한 저항으로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965원, 960원, 670원, 다음이 965원, 965원 이 순서대로 강도가 강할 것이다. 여기는 그 다음 뚫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같아 여기 뚫는 게 어렵지, 여기만 뚫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뚫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뚫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5 0가 달성이 더욱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27원만 뚫으면 은 진짜로 4,450원, 8,467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그러니까 상하기준인 목표가는 가격기준으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8,467원, 4,455원 자 근데 제가 그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10월이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준론과 별개로 시간론이라는 일목균형표의 기술 분석 이론이 있어요 시간론 분석도 마찬가지로 어, 이더리움 분석하는 어, 그 영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론 분석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론 간단하게 시간론 설명드리기 전에 이 표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일목균형표에는 어, 상하 가격 마찬가지 상하 가격도 물론 있고요. 어, 기술 분석 중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하게 어, 선행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행 분석. 물론 어, 물론 앞을 확실히 뭐 예견하고 하는 그러한 선행 분석은 둘째치고요. 어, 그 좌우 간격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기간. 어 일정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 상당히 특이한 기술 분석 이론이 일목균형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 수치 라는게 있어요 기본 수치 이거는 뭐 지금 말로 이게, 이게 1940년도에 개발된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빅데이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인간 인간 생활 그리고 뭐 우주 만물 온갖 자연 현상에서 가장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수 가장 연관이 많이 미있는 수들이 9, 17, 26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숫자를 단순, 단순 기본 수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각각, 더하고, 요두 개, 두 개, 피보나치처럼 더하고, 요두개 더하고, 요두개 더하고, 막 빼고 빼고 해서, 이렇게 복합 수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보나치 파생 수치, 파생 수, 그, 파생 비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용법 자체가. 그래서, 대신에 비율이 아니고, 어, 절대적인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얘는, 어, 바로, 일자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수치는 26 이라고 합니다 일목에서. 그래서 지금 최초 A파가 시작된 이후에 고점까지 찍을 때 어, 공교롭게도 26일이 걸렸어요 1기라고 합니다 1기. 그래서 1기 동안 하나의 상승파동을 그렸고 그 다음 65 65가 아까도 기본 수치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복합 7 주봉 최대 적용기간이다 주봉 최대 적용기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봉 최대 적용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65개 주가, 65주가 지나면 적어도 하나의 추세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의 추세는 마무리가 된다. 지금 65주가 지나서 일단은 C파동 눌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하락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론으로. 그래서 C 지점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목효과를 이제 충족하러 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조금 더 설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왜왜 그러면 20년 10월이라고 했나? 10월이라고 했냐? 지금은 어떻게 주기가 끊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여기서 어, 26, 그 다음 65. 여기에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는 몰라요. 가장 시플하게 보면은, 이, 이, 수치도 그, 좀 대칭을 이루는, 이루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26, 26주 안에, 어, 요 목표값을 충족하게 된다면 수치까지도 대등하게, 어, 이뤄지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26주안에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9월인데 올해 9월까지 8,400원 간다라고 하면 너무 좀 촉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최대한 어, 최대한 26개 26개 주가 세 어, 가지 그러니까 세 3기가 결국에는 이 76주인데. 1순이라고 합니다. 1순. 그래서, 어, 좀 넉넉하게 1순으로 잡았습니다. 1순으로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에서 65주 이상은 웬만하면 안잡기 때문에, 어, 대, 략적으로요 사이클 안에서는 하나의 요 추세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최대 기간을 10, 20년, 2020년 10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0년 10월까지 하나의 추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목표가,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여기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26주 동안 뭐 엠파동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뭐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어, 앞니를 앞일, 저도 정확하게는 내다볼 수는 없으니까, 앞니를 내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만 잡아놓은 겁니다. 러프하게. 자 그래서 이한 어, 사이클이 어, 적어도 미니멈, 미니멈, 이한 사이클은 미니멈, 올해 9월, 어, 맥시멈 내년 10월까지도 이 사이클이 어,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추세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전환은 추세전환의 기준은 리플 같은 경우는 어, 668원 668원이 갱신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 추세전환이 되었다 라고 좀 과감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수목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 이전 고점저항을 어, 상당히 많이 받았던 지역이 668원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뚫게 된다 라고 하면은 아, 좀 과감하게 추세전은 된다 어,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020년까지 8,467원 이러한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등락이 반복하고요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갈수 있어요 어, 하지만 하지만 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러프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봉이에요 일봉도 아니고 주봉이기 때문에요 어, 러프하게 봤습니다 자 오늘 리플 목표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메이저 알트 여러분들 관심있는 메이저 알트들 목표가 차례대로 좀볼 겁니다 어, 이게 어, 워낙 러프하게 보고 그리고 시간론이라는게 시간론이라는게 이거를 바탕으로 그냥 추세를 좀 파악하는 기준으로 봐야지 이거를 기준으로 그냥 묻어 놓고 장투한다 라는 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은.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어떤 이, 기술 분석 이론이 이 있다. 그리고 어, 이거를 통해서 어, 추세를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좀 어, 참고를 하시면 은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추세 전환을 파악하시는데. 그래서 어, 리플 분석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뭐 볼까요? 다음 시간에 뭐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은 어, 가장 많은 숫자들 나온 알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가 왜 이렇게 부시시하지 머리가 오늘 요즘에 상당히 건조해서 머리가 좀 부시시하네 네. 어쨌든 카메라 짜라서잘 안보이죠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궁금하신 종목 댓글로 달아주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뭐 비케를 가든가 어, 다른 걸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